시미 아이돌을 가야 되는데 너무 무대 헤매라서 머리도좀 풀고 메이크업도 좀 지우고 셀프로 왜냐면 스태들이 지금 다 위에 있거든요? 멤버들도 촬영 중이라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모르겠어 제가 아는 건 지금 부각거든요플렌지 티슈 큐빅을 떼줍니다 이건 손으로 쉽게 떼줘요 많이 주었고요 <웃음> 맞아 이거만 있으면 돼 여기 고무줄 보이시죠? 머리처럼 안돼 <웃음> 됐어 됐어? <해서? 웃음> 아! 아! <웃음> 어 뭐야? 선생 아직 안지죠 왜요? 우선은 버류 아뭘 버리라고요? 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아, 그 버리는 잠깐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빗질을 손빗질을 하십오셨어 <웃음> <세우셨어. 웃음>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무거움의 손길을 받아버렸어요. 오? 음. 어? 어, 멋있는데? <웃음> 얼, 해? 아니 이따 심 심야... 아이고 이렇게? 아 안돼. <웃음> 뭐 아, 아... 아, 조명이 아, 어둡더라고요. 산뜻하게 왔어요. 네 셀프미 입니다 머리카락을 고 있습니다. 오늘은 셀프, <웃음> 헤어 관리 정갈아지 머리를 보세요 어, 선천적인 모발이 튼튼함?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<웃음> 아니 진짜 저는 두피도 튼튼하고 모발도 진짜 튼튼하고 힘이 좋아서 8세대별로 저에게 와, 데미지가 와, 없어요 볼 수도 많고 이렇게 밀었는데도 <웃음> 진짜... <웃음> 하지만 여기랑 관리 트린트먼트만 해요 그냥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고 오일도 안 바르고 뭔가 구름? 뭐라 해야 되지? 베레모 같다 베레모 쓴거 같아 이물이 어떠세요? 베레모 쓴거 같아 좋아요